어, 저희 문화의 집 축제는 청소년 기획단 아이들이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집행하고 책임지는 그런 행사입니다. 음, 5년, 저희 문화의 집이 개관한 지 5년 정도 되어 있는데요. 짧은 시간 안에 포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청소년 시설로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 것은 이런 청소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. 어, 청소년들이 직접 준비하고 진행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좀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지만 오늘 하루 정도는 아이들과 함께 일상에서 쌓인 모든 스트레스 풀고 그러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매년 하는 행사이지만 아, 올해는 윤나기또 폭염에 많은 또 시민들이 지에있는데 이럴 때 우리 홍애문화의 집에서 어. 가족과 아이들과 같이 어, 한마음 한뜻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어, 소중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앞으로 발전적으로 호계동 전 주민에게 확대해서 우리 마을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. 우리 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우리 청대호 재단에서도 무신 양면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